스프라이트의 동작 구현. 자, 동작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자, 스프라이트의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위치와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블록들인데요. 어, 좀잘 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오른쪽에 다시 캡처를 받아서 출력했습니다. 자 첫번째 10만큼 움직이기 자 설명 보시면 설정된 값만큼 움직이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 10이 양수이면 전진하고요 음수이면 마이너스 10처럼 움수이게 되면 자,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스크래치 화면에서 자, 얘를 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양이는, 야옹이는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10만큼 움직여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10이 아니라, 자, 여기 10을 그냥 더블 클릭하신,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디로 입력한다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후진한다고요. 자 확인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즉 깃발을 클릭했을 때자 반복 한번 해볼까요 10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1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반복하는데 어디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겠다고요 얘는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 했어요 자 그럼 야옹이 야옹이 이 상태에서 자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자 깃발이 오른쪽 상단에 있죠 자이 깃발을 클릭하셔도 되구요 자이 스크립트에서 맨 위에 것을 더블 클릭하셔도 동작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움직이잖아 자 앞으로 10만큼 갔다가 다시 들어 로 10만큼 오죠 그래서 이10 양수이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고 음수이면 자 뒤로 후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두번째 방향으로 트는 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세요 왼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세요 자, 설정된 각도만큼 시계 방향인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인지 자,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회전하는 기능. 자, 그런데 회전을 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모든 스프라이트에는 중심점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중심점. 중심점. 자, 좀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야옹이가 됐든 나비가 됐든 사람들이든 회전을 할때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있네요 자, 자 여기는 자, 선택 박스가 이렇게 있죠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마우스 포인터나 다른 스프라이트 위치 또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자 x 와 y 가 있네요 x y 좌표 이동하기 자 내가 정해준 x 좌표 100 x 100 y 100 이라고 하는 좌표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이동이 되겠죠 자스프라이트가 있는 위치 자 스테이지라고 얘기했었죠? 스테이지 라고 했었죠 스테이지자 무대가 있습니다 자 무대의 사이즈가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사이즈 안에 x좌표 y좌표 어, 우리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초동안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설정된 시간 동안 마우스 포인터, 다른 스프라이트도 무작위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초 동안 내가 정하는 x, y 좌표값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90도 방향봉이. 자, 90도. 자, 설정된 방향으로 향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방향을 자, y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y 좌표 어, 이것을 0도라고 하게 되면 90도는 자, 오른쪽이 될거고요 자, 그리고 하단이 180도가 됩니다. 아래쪽이. 자, 그래서 위쪽이, 자, 위쪽이 어, 0도, 90도가 오른쪽, 180도가 아래쪽. 자, 그리고 여기는 360도가 아니고요 90도의 반대, 마이너스 90이에요. 그래서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자, 여기 90도, 여기 또는 180도, 마이너스 뭐 90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라 얘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동작 블럭, 자, 이번엔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마우스 포인트나 다른 스프라이트 위치로 향하게 하는 기능이죠. 야옹이가 야옹이가 야옹이가 여기에 있는데요. 마우스가 현재 이쪽에 있다. 얘가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 이, 이 스프라이트가 이쪽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에요. 마우스 포인트 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 자, 또한 x 좌표를 설정한 값만큼 변경할 수 있다. 자, x 좌표를 1 0만큼 바꾸기. 자, 현재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x좌표는 좌우가 되겠죠 좌우 여기가 x좌표고 세로가 y좌표인데 x좌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 10만큼 스프라이트 의 위치를 세팅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x좌표를 10만큼 바꿔라 x좌표를 정해라 변경해라 설정한 값으로 변경하는거 y좌표를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변경하기 y좌표를 정하기 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x좌표 y좌표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바꾸기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는 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벽에 당기면 튕기기가 있습니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자 이게 스테이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다가 이 벽에 닿았어요 그럼 고양이가 계속 전진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그래서 이 벽을 만나면 고양이가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시켜줄 때 여기 보시면 회전 방식을 오른쪽 왼쪽으로 정하기 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즉, 즉 어, 여기 스프라이트가 고양이가 벽을 튕겨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할 거냐 네,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오른쪽. 자, 또한 자, 여기 보시면은 x 좌표, y 좌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우리가 다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각각 x 좌표 값, y 좌표 값, 방향 값을 자, 여기에다가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갖다 쓸수 있는 그, 그런 기능. 변수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블록에서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이 부분과 이것들로 동작 블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우리 스크래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있고요 자 우리 동작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앞에서 봤었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0만큼 움직이기자 이거 보시면 자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자 클릭해보세요 자 고양이가 회전되잖아 클릭할 때마다 그쵸? 자 그러면 15도를 자 30도 회전하기 클릭 자 회전의 크기가 좀 변경됐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0으로 회전하기 클릭 클릭 클릭 자 반대 방향으로 회전되는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이것을 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15도 회전하기 어, 지금 이것은 왼쪽 방향으로 어, 15도니까 지금 이거와 이 밑에 것과 이거와 지금 전혀 반대 개념이잖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음. 자, 이 스프라이트에, 음. 자, 우리 원상복귀 한번 시켜볼까요? 자, 15도 정해주고. 도있고요자 지금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자 이동하고 싶은 거야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제 마음대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깃발 눌러도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자 얘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자,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왼쪽에 붙는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x좌표 y좌표 값을 자, 제가 직접 입력해서 이동시켜주는 기능이죠 x좌표 0 y좌표 0으로 이동하게 딱 가운데로 이, 이동이 됩니다 어 90도 방향 보기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뭐 x 좌표, y 좌표 바꾸기 등등 다 비슷한 기능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 벽에다 하면 튕기가 있습니다. 즉이 야옹이가 오른쪽 벽에 당겼을 때 튕기는 거지. 튕기면서 이 야옹이의 위치가 그림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튕기는 거 좋은데 어떻게 어떻게 튕길 거냐 회전하기 회전 방식을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해라 회전 방식을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정해라 아니면 회전을 시켜라 자 얘가 튕겼습니다 튕겼어요 그리고 이거 이런 어, 블록을 이용해서 회전의 방식도 정할 수가 있다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보면서 음. 자이 동작 블록의 어떤 기능들을 확인해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죠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자 다음과 같이 정해지게 됩니다. 스프라이트 모양의 중심 좌표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중심 좌표, 즉 다른 말로 중심점이라고 할게요. 자, 스프라이트에는 중심점이 아까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여기 현재 고양이가 있습니다. 야옹이가 야옹이의 자 모양의 중심 위치가 현재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빨간색. 자, 중심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디를 바라보느냐 아까 우리가 10만큼 움직이세요 이동하세요 라고 있었잖아 자이 10만큼 이동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방향에 따라서 10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하세요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야옹이가 오른쪽 이동하게 되고요 마우스 포인트가 왼쪽에 있으면 얘가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자 다른 스프라이트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세요 자이 야옹이가 야옹이가 있고요 다른 스프라이트 여기 여기 이제 공이 있네요 농구공 자 그러면은 야옹이한테 자 농구공 스프라이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겹치게 된다고요.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작위 나 랜덤이지 랜덤하게 니가 위치를 바꿔라 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이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음, 중심좌표를 어,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스프라이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랜덤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중심점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자 스프라이트 모양의 중심이라는게 있는데 자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방향 변경의 기준이 되는 점을 중심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방향 변경의 기준이 되는 점 중심점인데 보통 자이 중심점은 자 스프라이트 모양의 아 정중앙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한번 직접 보도록 할까요 음. 자 여기 캐시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있구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양 모양 그러면은 자 여기 야옹이가 보이죠 자 보셨나요? 자 여기 야옹이가 있고요. 자 이것들은 뭐다 이미지 진 여기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편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고양이를 이동하시면 고양이를 마우스로 드래그 전체 드래그하게 되면 이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일 수 있죠? 자 움직이 움직이고 나면 뭐가 보여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화면? 음. 즉 고양이 어고 전체 고양이를 움직이고 나니까 가운데 여기 보면 열 십자 모양의 이상한 아이콘들이 아이콘이 연하게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중심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즉이 고양이 고양이의 가운데 고양이 몸의 가운데 영역인 중심점으로 잡혀 있사,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이상한 어, 어, 열십자 기호가 있죠 이 스프라이트에도 가운데에 이런 중심점이 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는 기본, 자, 기본적으로 중심에 중앙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앙, 자, 이스프라이트의 중앙이, 중앙이 중앙점으로 잡혀 있다라면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있 자, 제가 15도 각도로 더블 클릭해서 계속 어, 눌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중심점이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무대, 이 스테이지에 중심점이 지금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이 스프라이트에, 자, 여기 다리에다가 제가 중심점 잡아보겠습니다. 다리. 다리 부분에다가 제가 중심점 위치를 시켰죠? 그 상태에서 회전시켜볼까요? 음. 자, 여기 지금 다리가, 앞발, 나와 있는 앞발에 중심점이 잡혀있고, 이 상태에서 회전하게 되면, 그 발은 그대로 있고, 몸만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회전의 반경이 다르다, 다르다구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고양이의 중심점을, 자, 이번에는 자, 몸 가운데다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전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렇 이것이 바로 중심점이라고. 어디에다가 중심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회전의 반경도 달라지게 되고요. 자, 움직이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캣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다른 스프라이트 한번 꺼내 볼까요? 다른 스프라이트 여기 어자 배어 곰한번 해보겠습니다. 곰자 곰을 불러왔습니다. 곰의 아, 모양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두 개의 모양이 있네요. 음. 자, 첫 번째 모양에, 자, 마우스로 쭉 선택하고, 자, 이렇게 쭉 이동해 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곰의 가운데, 자, 중심점에다 놓고, 자, 우리가 회전하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곰 전체가 다 회전이 되잖아. 확인되셨나요? 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곰에 자 조금 이동을 해서 음. 다리 쪽에다가 회전 중심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자 지금 맨 앞발에다가 중심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한번 눌러보세요 음. 회전의 반경이 달라지잖아 그쵸? 중심점이 잡혀있는 맨 앞발은 그대로 있고, 그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이 되잖아요. 그럼 회전의 반경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어 대부분의 스프라이트는 자 정중앙에 어 중심점이 위치하게 되고요. 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방향도, 그리고 회전도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무대는 우리 스테이지는 폭이 480 곱하기 360 이라는 자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우리 스프레이트가 움직이는 이 영역 있잖아 이 영역의 좌표가 폭이 480이고요자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 총 480과 높이 360으로 마이너스 180에서 180까지 총 360으로 무대가 잡혀져 있습니다 가로는 480 높이는 360자이 어. 무대 내에서 자, 스프라이트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x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240에서부터 플러스 240까지 y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까지 자이 안에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데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인다고요 중심점을 가지고 자 우리가 스프라이트 보고 자 x좌표 y좌표 어디로 이동하세요 라고 했어 자 x좌표 140 y좌표 100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사이드 이동을 시켜야 될까요 그 기준이 바로 중심점이라고요 자 중심점을 자이 중심점이 현재 여기에 있는데 자 이곳으로 이동시켜라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 이동이 되는데 이 빨간색 중심점의 위치가 x 좌표 140 y 좌표 100 이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심점이 여기 발밑으로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발밑에 좌표가 140 100 이라고 하는 숫자 위치로 위치 이동이 되겠지 자 확인 되셨나요 자 중심점 자 방향 설정하거나 회전하거나 어디 이동하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양의 중심점 변경한거 아까 우리 확인하셨던 겁니다 자, 스크래치는 스프레치, 아, 스프라이트 모양의 중심을 변경할 수도 있구요 아, 변경하는 방법은 자, 모양 탭에서 확인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스크래치 화면에 들어가서 직접 보셨죠 자, 그림판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 여기가 그림판이고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다 선택해서 약간 이동하게 되면 뭐가 보인다 얘가 보인다고요 열십자 모양의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인다 고자 이것이 바로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원래 존재했던 공간 중앙에 자, 모양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점이구나 자이 모양의 중심에 고양이 스프라이트 원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동시키면 그 스프라이트의 중심점이 바뀐다라고. 하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동시켜 고양이의 중심이 원하는 위치에 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발에다가, 발 부분에 이 플러스 중심점을 딱 찍은 거지. 생각해보세요. 자, 이 고양이의 중심점이 여기 가슴이라고 쳐. 자, 이 가슴을 중심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방법하고, 자, 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뭐가 틀려요 자이 발은 그대로 있다고 이게 몸 전체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근데 얘는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자, 이몸 전체가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방향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 방향 뭐 위치 이동 회전 그래서 중심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변경하기 자 스프라이트의 방향은 회전각도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또는 다른 스프라이트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회전각도 30도 각도로 정해준다 마우스 포인트를 바라본다 아니면 다른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바라보게 할수 있다 그래서 방향변경 방식도 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좌표계는 자 Y축을 아, 0도로 기준을 두고요. 자 Y축 세로축이죠. 기준으로 두고 시계 방향으로는 자 양수가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는 음수가 커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0도가 있고요. 여기 180도가 있습니다. 자이 측을 우리는 Y축이라고 이야기하죠. Y축을 기준으로 자 0도 방향으로 바라봐라. 180도 방향으로 바라봐라. 시선이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0도면은 자 위쪽이 되는 거고요 자 180도 방향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180도는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90도 방향은요 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자 그럼 왼쪽은 얼마가 돼요 90도의 반대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뭐 45도 135도 45도의 반대 마이너스 45도 왼쪽 대각선이죠 마이너스 130도 그래서 방향을 변경하는 기준은 y축을 기준으로 둔다 y축의 위쪽은 0도고 아래쪽은 180도다 오른쪽은 90도 왼쪽은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각도에 따라서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프레이트 방향 변경은 스프레이트 모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어, 이, 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양의 중심이 어디이냐, 자, 여기 가슴이냐, 아니면 발 밑이냐에 따라서, 어, 자, 이 회전 반경이 달라진다고요. 자, 모양 1에다가, 자, 여기 보면 모양 1이 있죠? 모양 1의 중심을 가슴으로 했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모양 1일 때 모양의 중심인 정중앙을 기준으로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모양, 2를, 모양 2는 이 발밑에다가 모양의 중심점을 딱 찍었을 때 자, 모양의 중심인 발끝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반경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간단한 예제가 있네요 자이기능 뭘까요 자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모양을 어, 여기 지금 이 고양이 스프레이트가 모양이 모양 1과 모양 2가 있잖아 그래서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모양을 모양 1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자열번 열 반복하기가 있네요 반복기능 오른쪽 방향으로 36도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현재 배어라는 어,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일단, 배어 스프라이트는 제어, 아, 삭제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고양이, 캣. 자, 추가됐네요. 자, 여기서, 어,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어디 있었냐면, 자, 이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음, 클릭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찾았나요? 자 이벤트라는 탭에 자 이벤트라는 탭에 아, 깃발을 클릭했을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음, 모양을 바꾼다 그쵸? 자 우리 어, 고양이의 모양이 모양 1과 모양 2가 있는데 자 모양을 바꿔라 자 모양에 관련된 동작은 어디 있습니까 형태에 있습니다 형태에 자, 여기 보시면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 모양을 cat b 로 바꾸기 라고 되어있네요 cat a 와 cat b 가 있는데 자, cat의 모양에 가면 첫 번째 모양이 cat a 구요 두번째가 cat b 입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 클릭하게 되면, 자, 모양을 cat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1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자, 10번 반복하네요. 자, 반복 기능은, 자, 제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0번 반복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쭉 어, 결합시킵니다. 자, 10번 반복하기. 어떤 것을? 회전하는 것을. 자, 회전은 동작 모드에 있구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15도 회전합니다. 자, 얘를 36도로 바꿔볼게요. 자, 이 36도씩 회전을 몇번 반복, 몇번 반복한다고요? 1 0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고양이가, 아 고양이의 모양이 두가지가 있는데 자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어 고양이 모양의 첫번째로 바꿔주고 그리고 어 오른쪽 방향으로 36도 회전을 하는데 10번 반복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래. 자, 제외 가시면 1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넘긴가요? 자, 여기를 0.5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0.5초.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어, 고 모양을 cat A로 바꾸기. 자, 여기서. 음.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기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녹색,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이 밑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것을 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아, c a b 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맨 밑에 거 0초 기다리얘에는 필요 없겠네요 해석해 보세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고양이의 모양을 c a 로 바꿔주고요 그것이 오른쪽 방향으로 36도씩 회전하는데 총 10번을 회전합니다 10번이 끝나면 약 0.5초 기다렸다가 다시 아, 모양 두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36도씩 오른쪽으로 계속 10번 반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녹색 깃발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회전 1초이고 아, 0.5초 쉬고 또 어, 모양을 두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아, 30노씩 회전하고 다시한번 자 우리 0 5초 너무 짧으니까 얘를 자 2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합니다 자 지금은 모양 1이잖아 지금 모양 2잖아 고양이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회전하는 그러한 스크립트가 지금 보시는 예제인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스크립트 한번 구현해 보세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아, 모양 첫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으로 36도씩 10번을 반복한다 자 모양을 두번째로 바꿔주고 음. 자, 자 이번에는 우린 왼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그러면 자 왼쪽 방향으로 36도 씩 10번을 회전시켜라 자 깃발 클릭하면 음, 왼쪽으로 돌죠 어,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의 중심대로 어, 기준을 잡고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구나 회전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할때 방향 설정할 때 모두 다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우리 스크립트로 구현해 본 겁니다